나의 수필집,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위대한 사상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 만들어진다는 옛말이 기억난다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고자 일부러 고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 피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양상이다 우선 뜨거우니까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해 본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이 얼마나 크든지 그 보람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 길을 가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은 매력이 없는 일이다 저울에다 보람과 고통을 올려놓고 저울질 할때 나의 저울에서 보람이 고통을 상쇄하지 못한다 그러나 운명 앞에서는 한없이 속절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목적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운명이 지워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외면할 땐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권력의 남용 판단의 착오로 인해 빚어진 한 인간의 끊임없는 고통을 나는 보고 있다 권력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정말 두려운 것이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의 가슴에 그 가족의 가슴에 영원히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생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첨을 잘하고 간사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얼마나 속기 쉬운가. 그러나 그 달콤한 얘기들은 결국 독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퍼져 멸망을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관록은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는 분명히 된다.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관록은 사람을 훌륭하게 성숙시키기보다는 추잡하게 기겁하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현실이다. 관록 없이 훌륭한 분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것이 안 통한다. 통탄스러운 일이다. 1989년 11월 3일